과 자반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상기도 감염이 선행하는 경우가 60에서 70% 정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백신도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플루엔자, 비형 감염, MMR 백신 등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일으켰다는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자반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은 근래에 나온 백신인지라 자반증이랑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이후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발병한 사례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백신 접종이 자반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 특정 백신이 자반증을 더잘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반증을 염려하여 백신 접종을 일부러 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몸에 자반이 있는 상태라면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